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뭔가 이게 얼굴을 내놓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니까 쪽 조금 창피하긴 합니다 네, 약간 민망하긴 합니 맨날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만지고 하다가 네, 영상을 찍으려니까 좀 뻘쭘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 곧 있으면 1000명이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1000명이 곧 있으면 도달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는 날짜 기준 지금 보니까 800... 오 844분 이렇게 보이나네오케 844분 정도 네 구독 자, 이세요. 근데 늘한명 정도는 들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웃음>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심심하신가 봐요 꼭한 명이 한두 명이 네, 들락달락하고 네, 꼭 싫어요 하나씩 눌러 주시고 뭐 아무튼 관심 보여 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명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으로 한번 찍어 보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께 얼굴 좀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천명 이벤트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으나 또 천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소하게 좀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뭐꼭 필요하실 수도 있고. 원했던 걸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유용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머리를 써서 준비해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 넘으면 이벤트 영상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해주시면은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당첨자를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마블 mcu 시리즈를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제까 갖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그래도 꽤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씩 소개해 드리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저도 마블 되게 좋아하니까 아 그럼 마블의 영화가 개봉했던 순서대로 영화 얘기 조금 곁들여 가지고 피규어를 한번 소개해보자 해서 뭉뚱 그려서 했는데 와 이거는 양이 점점 갈수록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역시 이 마블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피규어의 종류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뭐 제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6인치 제품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개수가 많아요. 네, 1 0인치이 뒤에 보이시는 뭐 이렇게 지금 인피니티 워즈 위에다 전시해 놨는데 이제 이전 것도 제가 핫토이 계속 모았었는데 한번 약간 뭐 심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6인치에 올인을 하다가 3대장 계약이 끝날 때가 온다 소식을 듣고 아 그러면은 마지막 영화만큼은 같이 나오는 영화만큼 모아보자 해서 이제 핫토이를 계속 같이 병행해서 모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MCU 시리즈를 하면서 너무나 재밌고 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편집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막 그런 연출 샷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영화 장면 따라하면서 막 찍어야 되고 나레이션 따로 녹음해야 되고 그래서 절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뭐 그래도 되게 즐겁게 여러분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편집 능력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 처음에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보면 진짜 창피해서 못볼 정도예요 <웃음> 아 여전히 물론 계속 좋아하고 있지만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마블 제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 애니메이션 제품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덕질하면서 사는 얘기 키덜트 관련 상품들도 소개해드리면서 좀 채널을 꾸며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과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 천명 이벤트 여러분 좀 기대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좋은 추억들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